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새로운 해 2022년이잖아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릴리야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거는 바로 바로 저의 스키케어 루틴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어. 스킨케어이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밴드도 하면서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러 갑시다. 시작! 저의 피부 타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일명 수부지라고 불리는 그런 피부 타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해요. 원래 그렇게 민감성이 아니었는데 이것저것 스킨케어를 많이 많이 바꿔봤던 이후로부터는 피부가 되게 많이 민감해지더라고요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좀안 맞으면 얼굴이 뒤집어진다거나 따갑다거나 해서 진짜 순한 제품들로만 사용하고 을 있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스킨케어 하는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세수를 하고 나오면 은 요즘같이 겨울에는 진짜 엄청 땡기고 따갑고 아파요 그냥 피부 자체가 너무 아파서 조금이라도 땡기면 은 바로 이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가히 미스트 앰플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사용을 안 했던 그런 추출물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하고 그냥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쫀쫀하더라고요. 앰플이라고 써 있는 만큼 되게 쫀쫀해서 세수를 다 하고 나서 바로 이걸로 조금 수분 공급을 해주고요. 토너! 토너가 사실 저는 두 개예요. 짠! 이렇게 토너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어, 상황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로즈 추출물? 그 장미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로즈 토너라고 해요. 저도 이걸 받아서 그때부터 알게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수분이 가득가득한 느낌의 토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같이 건조하고 조금이라도 수분을 위주로 많이 채워주려고 하는 날에는 이 토너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정 수분 토너예요. 그래서 진정이 꼭 필요한 날에는 닥토를 한번 해줘요. 오늘은 덜 건조하고 덜 따가운데 할 때는 화장솜에 는게 아니고 정말 듬뿍 듬뿍 묻혀줘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묻혀준 다음에 살짝 얹어줘요. 스킨팩을 아주 5분도 안 되게 한 3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닦아내 주시면 그렇게 따갑지도 않고 수분은 충전은 되면서 닦도도 한 번도 해주고 저는 이거랑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번에 제가 스킨케어를 공유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상 안에서도 나왔던, 정말 그때도 극찬을 했었던 세럼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두병 이상을 쓴게 많이 없어요. 근데 얘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ml짜리도 사서 써봤고 50ml짜리를 두 개씩 쟁여놓고 쓰는 타입이어서 이거는 한 정말 거짓말 13통? 14통 정도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 지금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왜 영상마다 극찬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저 같은 수보지이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 속건조로 정말 잘 잡아준다고 해도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얘는 저도 유튜브로 보다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사게 된 건데 얼굴에 딱 바르고 이렇게 딱 문질문질 해주면은 그 따갑고 건조하고 아팠던 피부가 진짜 응급처치 한것 마냥 엄청 이렇게 수분이 겉수분 겉수분이 돌아가지고 피부가 막 만질만질해지고 막 번들번들해지고 이게 아니고 속 건조가 잡아졌다라는 느낌이 이 느낌인가? 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딱그 느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이거는 겨울에 쓰면 조금 수분감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짠. 이거예요. 방금 알려드렸던 이 세럼 쓰고 요즘에는 두번 정도 레이어드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조금 어 수분이 금방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은 이거를 무조건 사용해줍니다. 저는 화장할 때 그리고 나이트 케어 루틴에서도 무조건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건 정말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다른 앰플들도 제가 정말 많이 써봤는데 조금 약간 번들거린다거나 제 피부에선 조금 겉도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아까 사용했었던 세럼처럼 속건조를 싹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 속건조로 잡아주고 그 위에 층들에 조금 수분감을 짱짱하게 채워주면서 이게 콜라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부가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진짜 특히 요즘 겨울에 이거 안 바르고 까먹고 크림만 바르고 화장하잖아요. 을 그러면은 속에서 건조한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 세럼으로 속건조를 잡아줬는데 걔를 조금 가둬줘야 되는 거잖아요. 크림을 아무리 바른다고 해도 좀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일차적으로 가둬주고 다음에 크림으로 넘어갈게요. 이 크림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을 좀 가둬주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전에 제가 어... 겟레디윗미에서도 썼던 크림인데 이걸 리얼베리요. 크림 이게 세라마이드 크림이에요 세라마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라마이드 성분 자체가 피부 장벽을 조금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고영양인 크림보다는 여기 밑에 써있는데 고수분 크림을 많이 써요 속수분이 부족해서 겉으로 유분이 나오는 그런 피부 타입이에요 수분은 제대로 안 채워지고 기름은 많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닦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많았는데, 크림을 고를 때 신경 쓰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오일이 한게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발랐을 때 겉도는 게 전혀 없어야 되고요. 그치만, 보습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보습이다. 보습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저는 만족하는 타입이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분과 유분이 배합이 잘 되어 있는 크림들이 요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 위주로 많이 확인을 하고 사는 편입니다 이게 딱 수분감이 되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고 수분 크림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겉 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싹 스며들고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앰플이에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앰플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이 앰플앤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나서부터 앰플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게 모공 모공관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에는 많이는 티는 안 나겠지만 그 여러분들 그 붙였다 뗐다 하는 그 코팩 있죠 그게 사람 피부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진짜 운이 안 좋았던 게한번딱 했는데 모공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공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코 모공 관리 잘 안해주면 블랙헤드 짱문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걱정이 많고 되게 신경이 많아서 코 부분이 솔직히 콤플렉스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모공이 조금 좁아진 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봤던 앰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조금 스페셜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약간 응급처치 약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이크림은 진짜 20대 되는 순간부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주름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이 꽤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조금 관리를 하고 싶어서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저의 미래를 위해서 주름 방지를 위해서 하는 요즘 하고 있는 나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크림으로 목을 바르기엔 조금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는 이걸로 이 멀티밤으로 목주름이랑 제가 안경을 끼는데 크림을 이렇게 전체적다 바르기에는 안경이 좀 내려오는 것 같고 답답하고 찝찝할 것 같으면은 이걸로 딱 조름이나 입술 가끔씩 이렇게 바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 이거는 입술 보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써보니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립밤처럼 짠짱하진 않지만 이 입술 주변이 하얗게 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발라줍니다 데일리 루틴은 아닌데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 입술 보습을 위해서 쓰는 제품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같이 소개를 했던 그런 립밤인데 이게 나이트마스크라고 써있어요. 근데 진짜 나이트마스크라고 써있는 것만큼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놓고 자면은 진짜 각질 관리가 정말 잘 되거든요. 두둑하게 얹어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친구가 알려준 방식인데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도 안 없어진 각질이 있다면 스킨을 바르고 난 나머지 솜다쓴솜 가지고 살짝 이렇게 없애줘요 각질을 그러면 은 얘는 제가 나이트 루틴 케어할 때 유독 많이 사용하고 정말 정말 낮에 집에 있는데 건조하다 할때 이거를 사용하지만 데이 루틴 일때 이걸 많이 사용해요 혹은 오늘 너무 이게 딥해서 싫다 그러니까 너무 딥한 건 아닌데 얘보다는 딥하잖아요 입술을 조금 가볍게 보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많이 사용해줘요 나는 오늘 각질 제거도 하고 싶다 근데 뭐를 사용해야 되냐 라고 할때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거를 딱한 가지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요거입니다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슈렉팩이에요 근데 슈렉팩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검은색한 알갱이가 있거든요 그 얼굴에는 자극이 꽤 있는 편이라서 아 뭔가 가성비도 괜찮은데 뭔가 슈렉팩은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던 찰나에 올리브영을 갔는데 그 옆에 얘가 있는 거예요 발견을 하게 돼서 이거를 사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안에를 보여드리자면 은 클레이팩이라고 써있고요 이게 슈렉팩은 원래 모공 케어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모공 케어랑 시카라서 진정 성분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한 번쯤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클레이라서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괜찮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저의 첫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허접하고 정신없는 저희 스킨케어 루틴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관심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같이 공유를 한 거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